네 눈이 왜울었나 밖에서 이래 추운데서 나와 이러노 눈이 상편없네 아이고 눈이 왜울이네 이런 것도 편히 기미 되는데, 이건 또서가위 없어요. 문제라니까 자, 다르네 고양이들. 네, 이 박사님. 네, 네. 안약 좀지연줄니다 이거 게 네. 안녕. 네. 흘러볼게요. 네. 아, 그러 막, 이거, 멋이 생기갖고, 털이 막 빠지는기라. 그래, 그건 서로 뭐, 잡아, 바뀌니까억지로 옆에 장물들 잡아, 이렇게 해갖고, 이거, 나도 못했대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데, 이상싹 그래, 났는데, 눈은 요거 한미 보세요. 여기 작아져. 작가 작아, 미기고, 약, 약 먹어봅시다. 용천이 났긴데, 어. 아, 예쁘 t i m 들어원 不知 만나